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그 전편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캡처하는 법, 편집하는 법, 얼굴을 집어넣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었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에 자막을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죠 그 자막을 어떻게 집어넣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막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확 높아지기도 하고 또한 내가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중요한 정보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할까요? 온라인 강의 만들기 2편에서도 설명해 드렸었던 무비 메이커를 활용해서 자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막을 넣어봤지만 무비 메이커만큼 쉽고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편에서 컷 편집까지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했을 테니까 그 저장이 된 이미지에 자막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어 봤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자막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홈탭에 가면 여기에 자막이라고 있어요 이 자막을 선택해 볼게요 이 자막을 선택하면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자막을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는데요 위치 조정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재생 시간을 한 3초 정도 바꿔 줄게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, 지금 글이 안 보이는데 흰색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 한 보통 정도로 한 두껍게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색상도 아예 검정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은 글꼴보다는 좀 굵은 글꼴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눔 스퀘어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집어 넣어 봤는데요 이렇게 집어 넣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프리미어만큼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자막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복사를 해볼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위치로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또 자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막을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부분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쵸?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? 자 이런 방식으로 자막을 간단하게 집어 넣어 주실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만큼 깔끔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자막을 넣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신 뒤에 파일 동영상 저장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으로 저장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무비메이커를 활용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거 말고 프리미어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무비메이커로 자막을 입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이즈쌤, 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만 남았네요. 마지막 강의도 유용한 강의이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!